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댕입니다. 제가 오늘 채널 공지를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댓글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글들에는 계속 댓글을 달고 있는데 어, 제가 공지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좀 길어서 너무 길어질까봐 많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영상에는 충분하게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건 이제 너무 공지, 공지라는 공지 개념이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라낸 부분이 많았는데 댓글들 보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음, 아쉬워 하시는 분들 그 댓글들을 제가 읽어보는 시간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음, 분들이 윤댕님의 시그니처는 토크라고 생각하는데 토크를 중심으로 봤던 구독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다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하시던 윤댕님 자체가 어, 시그니처였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한 2-3년 전부터 방송이나 또는 어떤 영상들에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해왔었어요 어... 물론 제가 토크를 가장 많이 하긴 했지만 토크를 가장 많이 하긴 했지만 저도 한 명의 사람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나 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고 저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올라갔어요 또는 음, 새로운, 새로운 에피소드들도 이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실 그런 모든 저의 하는 사소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글들도 많았어요. 굳이 이거는 윤댕님 구독자가 아니면 볼 이유가 없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라는 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어, 뭐 어디를 뭐 갔다 왔다든지, 이런 영상들은 제 채널을 보지 않고, 제 구독자이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 라는 댓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어, 생방을 매일매일 몇 시간씩 진행을 해도 토크 분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 편집자들과 회의하면서 뭐 그때그때 맞는 어떤 이슈라던가 또는 요즘에 뭐 핫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먼저 꺼내고 이거를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들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그것에 대한 한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또 다른 형태의 뭐 랭킹쇼라던가 아니면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음 어떻게 잘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상당히 토크 컨텐츠 라는게 분량과 이 에피소드와 또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음, 메인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라는 판단을 저희가 저와 회사와 직원들이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먹방 콘텐츠... 음... 먹방 콘텐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먹방만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 어떻게 보면 대두님은 사실 게임 크리에이터지만 게임으로 예능을 하듯이 저는 음식과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토크를 풀어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웃음> 공지 영상에도 이렇게 몇 개의 예시가 있지만 또몇 개는 그 비밀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먹방과 또 리뷰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전에 맛공으로 채널을 따로 팠었는데 두개 채널이 같이 있다 보니까 본 채널 분량도 막 만들어내기가 힘든데 이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당시에 음, 편집 인원도 조금 지금보단 적었어요 그땐 두 명이었고 지금 세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 막공을 본 채널로 이제 합류를 시켰는데 이제 음, 맛집을 소개해주는 맛집을 소개해주고 제 단골집과 또제 주변 지인분들의 단골집 또는 언젠가 우리 그막공에 이야기했던 우리 댕댕이 분들의 단골집 또는 뭐또 다른 형태의 그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다양한 연령층 의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단골집이나 어떤 음식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영상들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이라 또 다른 형태의 또 영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뎅쿡을 했었잖아요 근데 댕쿡을 하면서 음 먹방 영상이 자연스럽게 아 안올리게 되면서 댕쿡을 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먹방 컨텐츠를 메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댕쿡도 요리하는 영상으로 다시 나올거고 음뭐 설거지 토크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올거고 또는 저 혼자 먹기도 하고 또 게스트와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저희 편집자들과 같이 나와서 뭘 만들어 먹거나 신기한 걸 먹거나 또는 정말 맛있는 집을 먹거나 또는 그 음식이 메인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일상 수다를 떠는 영상들이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그것 외에 음 이제 생방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토크가 예전처럼 막 많이 올라가고 메인처럼 올라가진 않겠지만 한 번씩 하는 생방송이나 또는 다른 영상들에서 뭐 토크 분량이 만들어져서 또 그럴 땐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음 그리고 또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던 게그 세로라이프와 버킷리스트 뭐 융킬리스트와 범킷 버킷킬리스트와 네, 그리고 뭐제 댕쿡과 막공 그리고 세로라이프 영상들을 다 재밌게 봤는데 중간에 다 그만두셔서 이번에는 꼭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글들도 많았는데 사실 어 이게 약간 형태와 편집 스타일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기본 틀은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세로라이프도 사실 브이로그 형태였는데 그때는 이제 이름이 세로로만 촬영을 하는 걸로 컨셉을 잡고 가다가 이거의 한계를 느껴서 요즘엔 이제 브이로그 형태로 제작을 해서 체로라이프는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맛공은 제가 이제 맛집을 소개해주는 그 외식 영상에서 그렇게 녹여낼 것 같고 댄쿡도 제가 이제 요리하는 레시피 영상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어 그리고 융캔리스트도 이름이 윤키니스트였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이름이 약간 꿈바구니로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그 맥락은 같은건데 저희가 이제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기본 틀은 똑같은데 약간 이런식으로 편집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식으로 촬영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제 음. 계속 꾸준히 갖고 가는 컨텐츠라는 걸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볼까요? 어, 그리고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공지 영상이 조금 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아질 것 같다 라는 글이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음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 저희가 여러 가 이거를 3년 전부터 사실 채널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음 결정을 내린 거는 결정을 내린 대그 어느 정도 제 결정을 내린지는 조금 됐는데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 채널의 변화를 아주 천천히 변화를 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한 번에 이게 좀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더라도 한 번에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크 분량이 또 굉장히 적어지고 어, 체력적으로 그런 게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몇방 영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은 조금 더 천천히 보다는 빠르게 채널 변화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음... 어 이전에 그... 제가 이제 전달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서 너무 많은 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공지를 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늦게 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음... 아, 그런 글들도 있었어요. 어, 윤댕님의 장점은 소통이었는데 소통이 줄어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이런 글이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오해이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토크 컨텐츠를 한다고 해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약간 채널의 변화를 가져간다고 해서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생방 비중은 줄어들겠지만 생방 온라인에서 하는 생방의 비중은 줄어들겠지만 그 시간만큼 더 많은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소통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또는 오프라인 행사를 만들고 또 그런 모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이전에는 좀 온라인에 국한되어 있던 소통의 방식을 이제는 조금 다각화하려고 하는 건데 소통을 끊겠다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생방도 매일매일 하진 않지만 최대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생방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뭐 SNS나 또 유튜브나 또 커뮤니티나 오프라인적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건데 예 오해를 하셨네요 어 그리고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음 윤댕님은 사실 먹방이 위주가 아닌데 왜 먹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 그리고 윤댕님의 먹방의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음 일단 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음 윤댕님이 먹방을 하려고 음식량을 너무 늘리시는 게 아니냐 아닌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어. 또, 아까, 그, 그런 글도, 그런 글도 있었는데, 살찐 거는 핑계인 것 같다. <웃음> 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살에 대한 악플은 수술 얘기는 핑계인 것 같다. 윤댕님이 살찌지 않았을 때랑, 살쪘을 때랑 비교하면, 드시는 양이랑 음식의 종류들이, 많이 바뀌었다 음식의 양이 정말 많이 느신것 같다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어... 네 어...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중학생 때부터 사실 혼자 짜파게티 5개를 끓여 먹고 고기 두 접시를 먹고 그리고 비빔밥 한번해 먹을 때 계란 10개씩 넣어 먹고 어... 혼자 중국집에 시켜먹을때도 짜장꽃빼기, 짬뽕꽃빼기 시켜서 짬뽕 국물을 바까지 말아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고기 뷔페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으로 밥먹는게 한 세공기 맛있는 반찬 있으면은 한 다섯공기 그리고 그런걸 이제 굉장히 여러 끼를 먹었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예를 키우니 소를 키우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제가 없으면은 저희 엄마가 4인용짜리 밥을 하고 제가 있으면은 8인용짜리에 밥을 한다고 할 정도로 원래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고 엄청난 대식가였어요 근데 음 원래 살이 좀 찌지 않는 체질이라서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어백 지금 키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 키거든요 근데 지금 키에 51kg, 52kg 정도 나갔었어요 쭉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그때 60kg까지 쪘었지만 다시 대학교 가면서 51kg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빠졌고 개강파티 때 옆에 있던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치시면서 어 혹시 여기 와서 그 중코를 갔었어요 중코를 갔었는데 혹시 여기 와서 3시간 동안 젓가락을 한번도 안 내려놓은 걸 본인은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그 음식에 대한 식탐이나 그리고 원래 괜, 원래도 돼지 가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사실상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도 방송하면서 늘 이제 중간에 배가 고픈 시간에 늘 그때는 뭐 먹방이란 개념은 없었지만 늘뭘 먹거나 아니면은 뭐 요리를 해가지고 먹거나 그런 것들이 항상 그냥 늘 있었거든요 늘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신장이식 하고 나서 지금은 정말 양이 많이 줄어서 예전에는 막 이만, 예전에는 뭐 짜파게티 다섯 개를 먹었다면 지금은 라면 한두개 정도 양이 줄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밥 다섯 공기를 먹었다면 지금은 뭐 정말 맛있는 거 있을 때두 공기 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은 늘은 게 아니라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먹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방은 원래 제 인터넷 방송하면서 원래 늘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채널에 토크로 구독자가 이만큼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먹방을 하면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이제 그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초반에 제 유튜브 영상은 어. 제 영상 조회수나 이제 수익적으로도 제 영상 초반에 이제 먹방이 올라갈 때는 거의 먹방이 40% 비율이 넘어갔고 제 채널의 비중으로 따진다면 먹방이 사실 40% 이상의 비중이었고 그리고 토크가 뭐한 30, 40%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일상이라든지 어 그런 영상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신장이식 하면서 그런 댓글들 때문에 먹방을 안 올린다고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채널에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고 음... 수익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게 사실 먹방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기도 하고 근데 굳이 그 영상을 안 올리면 은 채널에 너무 타격이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댓글에 음, 너무 좀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는 그냥 이 영상 을안 올리겠다. 나는 이 댓글 때문에 너무 좀 스트레스고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포기하고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먹방 영상이 빠지게 됐고 제 채널에 거의 한 40%의 비중을 차지하던 먹방이 빠졌기 때문에 그 40%를 채우기 위해서 음 제가 이식한 지 3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안 올린 지가 거의 이제 3년쯤 됐던 것 같아요 3년 조금 안되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빈 저의 그빈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어 요런건 이런 어떨까 이런건 어떨까 이런건 어떨까 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반응이 좋았던 것도 있고 별로 안 좋았던 것도 있고 했지만 어 제가 느낀 거는 그랬어요 사실은 그 40%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저는 뭔가 즐겁다기보다는 그냥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런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빈빈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분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방황도 많이 했고 어, 정착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즐겁지 않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음, 숙제처럼 한달까 그냥 일기를 좋아해서 쓴다기보다는 막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하시니까 이제 분량도 만들어야 되고 뭐, 채널에 영상이 계속 업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즐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마 제 채널에 뭐 영상이나 그런 토크나 생방을 보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셨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 영상에 있었다시피 이제 어 주변에서 그 평소에 댓글도 많았거든요 윤댕님 채널은 다 좋은데 뭔가 좀 하나에 집중된 게 없어요 윤댕님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물론 윤댕님 하면 토크!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고 물론 저도 이제 그게 기본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크의 그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소진되면서 만들어내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글들을 보면서 더 많은 고민을 했었고 랜선라이프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거죠 아 결국에는 자기가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물론 돈을 버는 직업이긴 하지만 직업이긴 한데 사실상 이 유튜버가 가장 좋은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로 같이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공감이 되는 게 가장 이 유튜브의 장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좀 빠르게 고민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된것 같아요 회의를 걸쳐서 제가 방송할 때 사실 만약에 방송을 4시간을 하면 먹는 얘기를 2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모든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다 먹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은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모든 분들이 좋아해 주실 순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중에 좋아해 주시던 게 뭘까?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계속 내다 보니까 그게 어 먹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먹방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이 음식에 관련해서 음 여러가지 주제에 다양한 형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어떤 음악 음악 채널이라고 한다면 그 음악 채널에 뭐 신곡을 소개해주는 뭐 신곡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 노래를 찾아서 듣는 것도 있고 또는 이 음악을 뭐두 개를 비교해서 하는데도 있고 뭐 오디션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이 음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일반적인 뭐 먹방이 되고 신메뉴를 먹어보면서 제뭐 소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맛있는 집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제 주변 이 먹방을 하지만 이 먹방보다는 다른게 더 메인이 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놓은 이야기들도 많고 저희가 준비중인 컨텐츠들도 많은데 당장은 제가 봐도 약간 좀 매력 없는 컨텐츠들만 올라가는 이유가 저희가 기존의 편집과 이런 생방송 메인을 가지고 갔던 방식에서 이제 촬영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이 많이 서툴어요 그래서 음, 먹방 촬영할 때도 뭐 색감이라든지 구도다 구도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런 걸 잡아내는 게 너무나 부족해서 저희가 현재 꾸준히 계속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를 여러 대를 빌려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편집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래서 뭐 말을 좀 적게 해서 뭐 ASMR 형태로도 가보고 또는 말을 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면서도 가보고 또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가보고 다양하게 가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테스트 과정 중에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에는 아직 저희가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갓난아기 인거죠 갓난아기 인데 막 앞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해야지 하는 것들은 계획해 놓은 것들이 많지만 일단은 걸음마부터 배워야 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촬영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어떤 게 좋을지 그게 또 저랑 가장 잘 맞는 방식이 무엇일지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음 이런 소리나 화면이나 색감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차근차근 쌓이면 제가 제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형태의 영상들이 같이 제작이 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먹방이긴 하지만 막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딱 2인분 정도가 저의 정량이거든요 저는 1인분은 너무 적고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를 좋아하는데 저는 뭐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매운 걸잘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저의 강점이 목소리와 그리고 이런 토크 토크를 풀어내는 능력이나 또 사람들을 만나는 친화력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막공을 할 때도 일반적인 영상보다는 그 똑같은 이런 이야기 중에서 저의 장점을 좀더 부각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들의 컨텐츠들이 지금 어느정도 정리가 돼서 차근차근 어,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먹는 영상을 올리게 돼요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 조금 더 촬영과 편집이 심플해서 매일매일 업로드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업로드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음, 조금 더 고퀄리티로 촬영도 시간이 조금 더들고 편집도 며칠 더 걸리고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일리 영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금 프로젝트화되는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정말 큰 프로젝트 영상이나 아니면 그때 그 시기에 맞는 어떤 콘텐츠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콘텐츠가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영상이에요 기본적인 이제 뭐 음식에 대한 리뷰라든지 먹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부터 저희가 체계를 잡고 있느라 지금은 자꾸 부족한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막 썸네일도 사실 앞에 글씨가 있었는데 어, 글씨가 없는건 어떨까 해서 글씨를 없애보기도 하고 뭐 자막이 많은건 어떨까 해서 자막을 넣어보기도 하고 아, 자막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에 집중이 안되는것 같으니까 좀좀 좀 자막을 덜어내 가지고 해볼까 해서 뭐 여러가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댓글 다신 분 제가 댓글을 글로 달려고 하다가 네, 지금 그냥 촬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약 복용하고 몸페이스 형상 때문에 급격히 살이 2, 30kg 찌우게 하진 않는다는데 찝니다.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찌고 어 몸페이스는 스테로이드를 끊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이 몸페이스 계속 있는데 저는 이식을 했기 때문에 평생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돼요. 끊는 병원들도 있는데 제 주치의 선생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셔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을 거기 때문에 계속 문페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식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제가 먹은 거에 비해서 지방 축적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살이 쪄요. 그래서 살을 다른 분들보다 빼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진짜 쫄쫄 굶어서 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굳이 막 쫄쫄 굶어서까지 빼야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도 촬영한.. 촬영때문에 저번에 2주동안 샐러드 방먹고 뺀건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 쫄쫄 굶으면서 뺄 생각은 네 글쎄 내 방이 녹음중이야 그래서 그런건 없기 때문에 합니다 왜 양이 커졌다 생각하지? 양이 많이 줄은건데? 속상하네요 <웃음> 네 그리고 어...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읽으면서 감동받은 글들도 많았는데 그런 글들은 궁금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읽지 않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서운해하시고 여쭤보시는 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더 많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asmr 아 asmr 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윤대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asmr 을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글들이 있었거든요 asmr 은 한번씩 이벤트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전에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가 목소리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정말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거 있잖아요 뭐 키가 크다고 다 모델이 되는게 아니고 뭐춤잘 춘다고 다 댄서가 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좀 좋다고 전부 다막 성우가 되는 게 아니듯이 제가 목소리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지만 그 ASMR이라는 것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고 세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 나는 목소리 좀 좋으니까 ASMR 그냥 해볼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요청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메인 컨텐츠로 가져가진 않았고 예를 들면 뭐 90만 기념이라든지 또는 뭐 100만 기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념적인 날에 정말 잘 준비해서 어 그런 식으로 ASMR 영상은 이벤트로 올리겠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ASMR은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심한 악플은 고소하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네네 너, 너무 심한 글들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사실 고소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해봤지만 너무나 시간적으로도 많이 뺏기고 또음 피곤한 일이고 또 막상 고소를 해서 잡았을 이렇게 그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유쾌한 기분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뭐 차단 정도로 가려고 하고 있고 고소는 정말 정말 정말 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렇게 한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음. 음 그리고 게임은 게임은 영상 편집해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 채널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업로드를 예정하고 있는 컨텐츠가 일반 먹방, 뭐 리뷰, 그리고 요리하는 거, 어, 맛집 소개하는 거 그리고 게스트와 함께 해서 뭐 음식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먹는 방법도 있고 어... 저거 뭐야 브이로그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꿈바구니도 올라가고 그리고 한 번씩 콜라보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 토크가 메인으로 컨텐츠로 올라가진 않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토크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의 더 이상의 그 끼워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게임은 편집해서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게임은 오버워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스타듀오밸리랑 심즈는 제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편수의 영상 편집을 만들 정도로 장시간을 했는데 어 그렇게는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생방하면서 게임을 한다고 해도 되게 단순한 게임들을 많이 할것 같아요. 뭐 오버워치라든지 롤이라든지 심플한 게임들을 할것 같은데 오버워치는 사실 좀 비슷비슷해요. 그냥 이 영상이 그 영상 갖고 그 영상이 이 영상 갖고 막좀 매번 어떤 스토리나 달라, 스토리가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영상을 편집 그래서 올릴 정도는 안 되겠다 왜냐면 오버워치가 이전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특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에 게임은 이제 음, 빼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촬영 시간이 많아지고 이 오프라인 행사나 이런 것들에 좀더 집중되고 유튜브에 집중하면서 생방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생방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온전히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시간에 게임을 하면 그만큼 이야기 할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아마 게임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최대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게임보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컨텐츠로 올린다고 해도 분량이 안나올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라이하르트를 하게 됐다는 댕댕이 분네 생방에서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아예 안하진 않겠죠? 네 제가 또 오버워지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럴것 같습니다 음, 또 어떤... 있을까 어, 저 약간 이 댓글 보고 어떻게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했던 글이 안했어요 친근하게 소통하는 유튜버 느낌보다는 마치 성공적인 회사 프로젝트를 하려는 느낌? 멀어지고 있는 유튜버 느낌? 저만 그런가요? <웃음> 어, 이, 이거를 제가 보고 아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사실 공지 영상이라서 좀 딱딱하고 뭔가 공지 영상인데 주절주절 막,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정리 그나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장난스럽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게 서, 뭔가 성공적인 회사 프로젝트 느낌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실까 아니, 고민을 했는데 제가 도통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런지 잘 너무 어려더라고요. 네, 그걸 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네, 어, 이런 게아닐까요 아시는 분들도 알려주세요. 어, 그리고 아, 구독자 수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댓글들도 많았어요 최근 먹방 이제 조회수가 낮은거에 대한 걱정이나 아니면 구독자 수가 이제 떨어진거에 대해서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어 이거는 좀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객관적인 모든게 맞진 않겠지만 저의 생각은 좀 그래요 일단 제가 12월에 이제 또그어 일이 있었잖아요. 12월에 일이 있어서 그때 구독자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실상은 사실은 굉장히 그 구독자 수가 정체된지는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시는 분과 구독이 빠지는 그 구독을 빼시는 분들의 그 숫자가 거의 비등 비등해진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그냥 어, 성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유지. 약간 정책이? 라고 한지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었는데 그때 12월 달에 어쨌든 저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일단은 구독을 많이 해지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어, 생방과 업로드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유튜브는 꾸준히 업로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꽤 오랜 시간 생방과 유튜브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플랫폼을 옮겼죠 플랫폼을 옮기면서 그때 쯤에 제가 이 채널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어, 영상이 이전보다 업로드 되는 개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저희 회사와 직원들과 저의 그 고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집중되게 고민했던 시간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막 방향이 계속 바뀌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면서 어떤 거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라 어 평소에는 제가 이전에 영상 많이 올릴 때는 하루에 영상을 3개씩 업로드를 했었고 보통은 2개씩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가 아, 배고, 배가 고파서 아 죄송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영상이 하루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가거나 또는 뭐 이틀에 한 개, 3일에 한개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면서 꾸준히 영상이 못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탈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컨텐츠 변화에 대한 이탈 네그 먹방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이탈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채널 변화가 조금 크게 일어나면서 기존에 저희 토크를 굉장히 좋아해 하셨던 메인이 토크였던 걸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많이 이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안은 구독자 수가 꾸준히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에 다시 전환이 돼서 어, 다시 성장 수로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정해진 그런 결과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 채널의 변화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 제가 변화되는 이런 컨텐츠들이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열심히 걸음마를 하고 연습을 하고 조금씩 좀 그럴싸한 제대로 된 컨텐츠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 컨텐츠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구독을 해 주시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저에게는 좀 도전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실 근데 언젠가는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기보다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생각적으로는 한 1년 전에 그런 변화를 시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오히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한동안의 구독자가 좀 떨어지더라도 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100만 150만이 되면 굉장히 좋을 거고 또저 역시 물론 꿈은 그래요 저 역시 저의 목표는 이제 그러하지만 당장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변화와 그동안 3개월 정도 이제 채널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 떨어진 조회수나 이런 거에는 저도 크게 지금 연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거의 바닥인데 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아마 가장 신경을 못 썼던 지금 3개월에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더이상 이거보다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웃음> 그래서 이제는 더 나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나? 어, 이제는 제가 조금 더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께서 어 이거 재밌다 만족한다 어 다음 영상도 너무 기대된다 라는 채널을 만드는 게제 목표고요 그리고 더 이상 뭐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걱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좋아하는 게 일을 하기 때문에 재밌을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어 윤대님한테 어, 그런 거 있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어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본인이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댓글 분들도 많으셨어요 저도 늘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거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 생방송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뭐 수익도 굉장히 좋았고 음, 수익도 굉장히 좋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오랜 그 생방송을 해오면서 생방송을 하는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제가 이루고 싶은 걸 거의 다 이뤘거든요. 정말 많은 뭐 인기도 얻었고 생방송하면서 여러가지 시도도 해봤고 생방송으로 할수 있는 거는 그동안 20년 동안 정말 많이 해왔고 오래 해왔고 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이루었어요 그래서 더이상 뭐 생방으로 제가 어떤 꿈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요 어 나는 생방으로 막, 막 10만명이 보는 뭐 스트리머가 될거야 뭐 이런건 없어요 생방은 이제 지금은 편안하게 우리 어, 댕댕이 분들과 그냥 편안하게 휴식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로서는 유튜버를 유튜버를 하는 유튜버로서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걸 제일 잘하는 거고 안정되어 있는데 어 제가 그렇게만 가기에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고 또 도전을 해보고 싶고 음 제가 갖고 있는 꿈에 한 발짝 한 발짝씩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고 좋아하는 일에 제가 잘하는 걸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오래 해오면서 저만의 그런 노하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안에 제가 좋아하는 일과 그 주제 안에 제가 잘하는 걸 충분히 녹여내서 이거를 정말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저의 저만의 특색 있는 무언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좀 자신도 있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쁘게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그 완전히 저는 두 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좋아하는 일 안에 잘하는 걸 넣어서 저만의 채널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먹방 유튜버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의 장점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저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저의 먹방 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가리는 음식이 없고요 뭐든지 잘 먹고요 그리고 어.. 맛있게 잘 먹는 편이고요 많이 먹거나 매운 거잘먹지 못하지만 맛있게 잘 먹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 알러지에서도 알러지 는음식이 아무것도 없고요 음... 또 이것저것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각도 꽤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아무거나 다잘 먹어도 맛있는 건또 알거든요 아무거나 다잘 먹지만 뭐가 맛있는지 왜 맛있는지 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젓가락질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이 정도면 뭐 해볼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정말 많이 먹고 정말 정말 맛있게 먹고 막 그런 다른 또 많은 수많은 그런 채널들과는 어, 제가 똑같은 거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만의 장점을 살려서 어, 저만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다른 채널과는 전혀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네, 뭔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막 이렇게 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먹고 하는 거는 음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맞아요. 제가 이런 댓글 달았는데 먹방 위주 방송인데 조명 탓인지 필터 탓인지 음식이 엄청 맛있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계속 촬영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 방이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요 어두워서 먹방을 잡았을 때 조명을 켜서 좀 환하게 만들면 음식이 날아가고 그리고 음식이 잘 보이려고 조명을 끄면 이게 너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색감이 잘안 잡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쪽도 뭐 아예 그냥 카메라를 달아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조명을 바꿔보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이런 소리, 색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죠. 가장 지금, 지금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네, 부분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염대니 <웃음> 게임 센스가 엄청 좋아서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네. 음,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지 언니 하고 싶은 거다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제가 제가 조금 더 꿈꾸고 있는 뭔가 그런 도전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있기도 해서 아직 노 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면 엄청 젊거든요 요즘 0세시대1 100세 0 0세시대 30대 중반이면은 아직도 엄청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아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웃음> 네, 아침이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과 새벽을 준비해야죠. 음, 먹방 댓글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영상에서 왜 그러한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댓글이 풀릴 것 같아요. 웬만하면 댓글을 닫지 않고 댓글을 닫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어저 이런것도 좋아해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분식류나 페이스티브드 아니면 특이한 음식들이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하시,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때까지 올랐던것 중에 윤댕님이 샐러드 야채 먹방처럼 건강식 먹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저, 저는 그래서 그런 먹방도 많이 해요 뭐 샐러드라던가 과일 뭐 채소 이런 먹방들도 많이 하고 또는 제가 물론 음 이런 맛있는 음식들 좋아하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심장이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정말 관리해서 먹는 게 가장 베스트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으,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을 포기하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몸에는 스트레스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평소에는 열심히 관리하고 건강하게 잘 먹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는 게 저는 제 삶의 질적으로 훨씬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의 어떤 나중에 어떤 그런 결과들은 또 저의 다 몫이잖아요 그럴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저의 인생이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제 스스로 행복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먹방을 하고 있지만 삼시세끼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어, 평소에는 요즘에 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먹방 영상 올라왔을 때는 제가 일일 일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일 일식을 하면서 먹방을 하고 뭐 촬영을 하고 평소에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몸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그냥 오늘은 뭐 촬영도 없고 제가 그렇게 음식이 땡기지 않거나 이럴 때는 간단히 뭐 샐러드로 끼니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뭐 토마토만 먹고 넘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볍게 어 먹어요 그래서 어, 정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조금 덜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단적으로도 그런 식단들도 많이 할 거예요 뭐 간헐적 단식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식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단들도 올 수도 있고 음, 여러가지 식단들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뭐샐러드라든지뭐 이전에 아보카도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을것 같아요 제가 그런거 희열이 있거든요 아보카도를 안좋아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아보카도를 먹어서 중독됐다 민트초코를 안좋아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민트초코를 먹었는데 민트초코 중독자가 됐다 민초파가 됐다 심지어는 저희 회사에 다코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채소를 안 먹어요 잘 채소를 진짜 안 먹어요 근데 제 샐러드 배드 파머스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샐러드 먹방 영상을 보고 그 친구는 채소 를안 먹어 근데 배드 파머스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검색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편식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좀 특정하게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저로 인해서 그 음식이 좀 맛있게 변한다든지어그 음식이 맛있어서 저 자기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 가지가 늘어나는 게또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 댓글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밥에다가 풋고추랑 쌈장이랑 김이랑 먹는 영상을 보고 너무 맛있게 붓추를 먹게 됐다 그런 영상도 너무 좋고 아마 그냥 심플하게 먹는 집밥 또뭐좀 화려한 메뉴 그리고 외식도 가성비가 좋은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고 정말 맛있는 것도 있고 뭐 깔끔한 데도 있고 다양하게 갈것 같아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고민은 그거였어요 먹방을 할때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 일상 얘기도 할까 말까 아니면 음식에만 집중해서 얘기할까 이게 요즘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이어서 이렇게 다 찍어봤거든요 근데 소리만 나가기에는 제가 밥 먹을 때좀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하니까 조금 뻘쭘했어요 그게 이제 제주도 영상 드린데? 그래서 나레이션을 넣었는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편하게 제가 먹으면서 일상 얘기도 하고 음식 맛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은 이상하게 너무 뻘쭘해서 뭔가 맛있게 먹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웃음> 게임 영상 정말 재밌게 봤는데 아쉽네요 잉, 목표에서 보 V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이로그도 이전보다 좀더 많이 올라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좀더 어, 더 많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방송 한번 하면 막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근 네.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건강관리도 해야되고 운동도 꾸준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꾸준히 하고 음 밖으로 많이 나다니고 싶어요 <웃음> 밖으로 제가 인터넷 방송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집순이로 살았거든요 어 사람들도 거의 최근에는 좀 주변에 많은 아는 분들도 생기고 어, 많은 분들과 만나지만 이전에는 집에서 한 달에 한번 나갈 정도로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에서 방송만 했었어요 20대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뭔가 추억을 생각해보면 방송한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때는 좀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를 가고, 어, 여러 나라에도 여행 가보고 싶고, 안 먹어본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뭐, 해표도 많이 받고 싶고, <웃음> 많이 싸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네, 브이로그 영상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음또 뭐가 있을까 최근에 먹방은 아시죠? 그 아무래도 기본 데일리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들게 안 나와가지고 계속 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계속 바뀔 거예요 뭔가 어떤 편집 스타일이나 어뭐 영상적인 길이나 촬영 방법이나 색감이나 뭐 방식이나 이런 거 계속 바뀌겠지만 하다보면 저의 방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잘 챙겨 드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해요 오프라인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모도 준비 중이라서 곧 아마 정모에서도 네뵐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동입니다 항상 들좀 부족한게 많고 또 제가 체력이 한 번씩 훅 가거나 아니면 또 입원을 하거나 이러면 또 채널에 신경을 많이 못써서 꾸준히 영상이 못 올라가기도 한데 음, 그래도 꾸준히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밥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라 근데 목소리를 강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저도 저의 목소리가 강점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이런 영상에서 너무 건방지죠 아, 근데 저도 잘 알고 있는 저의 장점을 저는 일단 목소리가 좀 좋고 음.. 가리는 거 없이 다잘 먹고 어.. 젓가락질도 잘하고 어, 그 약간 댕청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 저 엄청 똑똑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저의 어떤 좀 부족한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똑똑해지지 않으려고요 많이 똑똑해지면 제가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속 뭔가 조금 한 20% 부족한 모습으로 꾸준히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웃음> 지름이 더 건강해보여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 저는 제저 자체가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이제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말없이 먹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말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어 그냥 음식에 대한 얘기 말고 뭐 일상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실 그한 영상에서도 이런 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해도 불만은 있고 저렇게 해도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 맞다고, 하, 맞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 채널을 이제 안 보시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붙잡게도 모든 분들을 붙잡을 순 없잖아요. 그죠? 음, 모든 거를 가지려고 한다면 욕심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제 의견이 가장 반영되고 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제 채널의 가장 확실한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쟁이 살찐가 모르겠던데 근데 왜 사람들은 맨날 댓글에 달릴까요? 히. 그분들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한테는 잘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댓글로 단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오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해서 못한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생각이 있네요 근데 이 영상 너무 길어서 다 보시는 분은 몇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영상에도 그런 댓글이 나오겠죠? 이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 앞부분 보신 분들은 뒤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뒷부분만 보신 분들은 앞부분에 나온 얘기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정,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지 않고 그것도 욕심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내 이야기가 전부 다 전달되게끔 한다는 것도 사실 욕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영상을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잘 이렇게 전달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버워치 보는 낙으로 사셨는데 <웃음> 저도 사실 저의 낙이 몇개 있거든요 자는 거, 먹는 거, 오버워치 하는 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오버워치 못한 지 한참 됐어요 지금 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컨텐츠를 바꿔서 할 거면 서브 채널을 파지 왜 굳이? 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특히나 이분 좀 세게 얘기하네 이럴 거면 차라리 세컨먹방 계정을 파서 하지 굳이 개별로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차피 님은 이럴 거나 저럴 거나 내 채널 안 보는 분 같은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안볼 거잖아요 올챙이님은 <웃음> 하지만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는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런 뉘앙스의 채널을 만들려고 서브 채널을 팠던 게 사실 막공 채널이었어요 먹방을 그 전에 올리던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먹방에 집중되지 않았지만 먹방 형식을 갖고 가고 싶어서 먹방이지만 메인은 먹는 것이 아닌 맛있는 집을 소개해주는 게 메인으로 가는 컨텐츠를 할까 해서 이제 서브 채널로 만들었었는데 어 그런게 있는 거죠 서브 채널 영상도 매일매일 업로드가 될 수가 없고 서브 채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본 채널의 영상도 분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제대로 분량이 안 만들어지면 영상이 업로드가 안되고 둘다 약간 이도저도 안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크는 분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또 먹방이었고 그 먹방 안에서도 저의 그런 토크나 여러 가지 저의 매력들을 녹여내서 먹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음식 이야기나 다양한 뭐, 뭐 요리하는 거나 그리고 뭐 맛집 소개하는 거나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채널을 어, 그렇게 변환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서브 채널을 만들었다면 서브 채널도 해야 되고 본 채널에는 또 토크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실 꿈바구니나 이런 영상은 굉장히 촬영과 편집 시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이 오로지 일주일을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인원들이 분량을 만들어내야 되고 저도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버겁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까지 유, 언제까지 유지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둘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채널을 변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챙이 너는 어차피 안볼 거잖아요. 그래서 님은 차단입니다. 굳이 오셔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도 이제 관심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관, 관, 감사합니다. 음... 재생 목록 주제에 상관없이 모두를 볼수 있는 재생목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볼수 있는 재생목록이요? 어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보려고 하는 구독자분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헐아 낙엽 낙엽이구나 이 친구가 네, 좀 이제 이제 많이 많이 커가지고 처음에 좀 어렸는데 막 그림도 진짜 예쁘게 그려주고 했는데 아나엽 낙엽, 나교엽이 언니 너무 사랑하는데 <웃음>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볼수 있는 재생 목록은 아, 다른 채널들에도 이런 재생 목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인기순으로 채널을 아 인기순으로 댓글을 보고 있어서 최신순으로 한번 볼까?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면서 지금 몇 시간 지났지? 댓글을 못 본지가 한 시간은 된것 같아요 이 지금 한 시간 동안 얘기했나? 시간을 모르겠네요 언제부터 했는지 정말 댓글을 많은 생각을 하고 달아주신 애정을 담아서 달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굉장히 길게 또는 그런 댓글들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송에서나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가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걸 자꾸 시도를 하려고 했고 저의 저의 그 생각을 어, 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셨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제 생각을 그렇게 읽어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시도했던 그런 게 영상만 봤는데 막. 그런게 보이시는 분들 댓글을 봤을때는 정말 너무 감동받고 이분들을 이분들이 정말 제 영상 하나하나에 애정을 담아서 정말 관심 깊게 봐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수박 반통을 숟가락으로 퍼 드셨을 때 저도 같이 반통 잘라서 먹고 오이고추 먹을 때도 같이 사서 윤댕님 영상 보면서 같이 먹으셨대. <웃음> 아 그러셨군요. 댓글들의 게임 원래는 토크가 많으셨는데 게임과 먹방이 늘어났더라고요 라고 하신 게 이제 먹방은 그런 이유로 고민을 해서 늘어났었고 사실 게임은 플랫폼을 옮기면서 사실 그런 건 이제 또 플랫폼에 맞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트위치는 게임에 더 특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 기본 틀을 가지고 가지만 또는 그 플랫폼에 맞는 어떤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 나는 무조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좀유도리 있게 음... 유도리 있게 어, 조금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음식도 막 현지화라는 게 있잖아요 막상 한국에서 카레를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진짜 카레를 먹었을 때 우리 입맛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든지 쌀국수를 먹었을 때 한국에서 먹는 거는 오! 입맛에 맞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고수향이 너무 세다든지 이게 렇 조금 어느 정도는 유돌이 있게 조금 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가지고 게임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고민 3개월 넘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실 되게 오래전 동안 고민했지만 가장 조금 정말로 깊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한 건한 3개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것저것 막 많이 시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보였죠. <웃음> 아유 어떡해 마치 헤어질 징조가 며칠 지나고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들은 기분이에요 <웃음> 아이고 아이고 네 근데 어, 계속해서 영상에서 올라오지만 먹방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형태의 먹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촬영, 편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먹방을 지금 잡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 음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 형태의 모습으로 저의 또 그런 토크나 이야기들이 녹여날 예정입니다 음. 이제 보면 대부분은 어, 비슷한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같아요 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먹방만 하겠다 이게 이제 먹방의 그 음식이 위주가 되는 전체적인 카테고리 색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먹방 지금 올라가는 형태의 먹방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걱정스러운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정리 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먹방 영어 먹방 영상은 원래 예전부터 해봤었고 어 원래 잘 먹고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되실까요? 지금은 많이 소식을 하게 된 거예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어, 양이 늘었다는 것은 오해고요. 그리고 먹방 컨텐츠는 원래 했던 거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로 정말 거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컨텐츠였지만 신장이 식후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영상 컨텐츠를 포기했었고 그빈 40%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계속 시도를 했었지만 어 뭔가 자꾸... 빠듯하게 쫓기는 불량을 만들어내는 빠듯하게 쫓기는 느낌이었고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랜선라이프 하면서 이제 또 많은 느낌 점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그것이 주제가 카테고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테고리라고 해서 먹방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먹 빵, 뭐 리뷰, 그리고 어, 요리, 음, 그리고 뭐 설거지 토크도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맛집 공유, 공, 맛집 공유도 이름이 바뀌겠지만 어, 제가 맛있는 집을 소개해주는 영상도 갈 거고 제 지인이나 또는 뭐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뭐 어떤 연령층이나 또는 뭐 어, 저희 뭐 댕댕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게스트아게스트를 게스트의 방, 게스트 형식의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그 음식이 주라기보다는 뭘 맛있게 먹으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외국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 어떤 한국의 음식에 먹는 방법 같은 컨텐츠도 지금 올라... 이건 사실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음뭐 특이한 음식 먹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브이로그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브이로그 안에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울도 똑같은 말이죠 뭐, 뭐 여러가지 다양한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뭐 다양하게 브이로그 형태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크는 지금처럼 막 메인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한 번씩 생방송이나 아니면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겼을 때 만들어져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비중이 이만큼의 비중이었다면 이만큼으로 줄어든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 먹방이나 이런 음식이나 다른 영상들에서 토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고 토크를 메인으로 가져갈 수 없었던 이유는 분량을 그만큼 메인으로 가져갈 만큼 분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에피소드가 너무 적고 어, 이야기거리가 너무 좋고 생방송을 해도 분량이 안 나오고 주제를 던지고 얘기를 해도 편집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영상들이 나오지 않아서 분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어서 메인 컨텐츠로 갈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음식 이야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서는 제 목소리나 토크나 이야기나 이런 저의 그런 모습들이 저의 장점이고 잘하는 거고 먹는 것도 사실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아한다고 하는 그것에 저는 좋아하는 일에 제가 잘하는 걸 넣어서 저만의 매력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초반에 어 많이 부족하고 서투라서 음제 채널을 떠나시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언젠가는 아어 윤댕님이 어 저렇게 컨텐츠를 하는 게 저런 뜻이었구나 저런 영상을 만들어냈구나 어 저런 영상을 하면서 본인이 즐겁다는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자신도 있고 그리고 저만의 매력이 뭔지 저도 가장 잘 알고 저의 이 매력들을 모아 모아 단점들을 빼서 빼서 이거를 열심히 뭉쳐서 저만의 채널을 만들어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아무래도 이전처럼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라가는 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정말 정말 오해입니다 생방? equal 소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생방송에서 게임을 줄이는 이유는 게임하는 시간에 소통을 좀더 많이 하고 싶어서고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와 SNS와 또 영상들로 더 많은 소통을 할 거고 또는 뭐 전무나 오프라인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이 만나려고 해요 온라인에 하, 국한되어 있던 좀 그런 저의 그런 방식을 좀더 다각화하려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빠진 게 있을까? 아, 아직 저희가 촬영 편집 뭐 스타일 뭐 이런 소리 색감 잡는게 너무 촬영하는게 스킬이 너무 부족해서 기본적인 영상 을 지금 연습하느라 기본적인 아주 심플한 먹방 영상을 막 이렇게도 했다 가 저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말도 했다가 말 안하기도 했다가 여러가지 막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걸음마 담기 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조금 많은 부족 많이 많이 부족한 영상들이 올라가더라도 곧 계속해서 연구를 한 결과 어, 정말 좀 음, 예쁘게 만들어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 음식과 관련된 여러가지 컨텐츠들은 일단 요거를 좀 만들어내고 나면 이제 차근차근 끼워 넣으면서 안정화로가는 과정으로 갈것 같아요 또 거의 다 정리를 했죠? 엔딩에? 그..그..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생방송에서는 <웃음> 생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게 있는데 어쨌든 어.. 생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것들 거의 다 이뤘어요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이뤘고 정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봤고 근데 유튜버로서는 아직까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꿈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 꿈에 조금 더 도전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큰 도전이고 리스크일 수 있겠지만 어 당분간 뭐 구독자가 떨어지고 조회수가 떨어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튜버는 뭐니뭐니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만드는게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인데 더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데 뭐가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나아질 일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저희 직원들과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하, 제 영상이 올라오길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막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어? 오늘 오늘 뭐 먹지? 아니면 어, 오늘 혼자 먹는데 심심한데? 라던가 아니면은 어, 오늘 좀 뭔가 틀어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거나 그럴 때제 채널을 찾고 싶게끔 만들어버릴 거예요 네 일단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너무 긴 영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큰 변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세심한 설명을 하기는 공지 영상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절주절 얘기했고 이거 편집 없이 그냥 제가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 파일로 <웃음> 보시면 됩니다 켜놓고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종종 이렇게 혼자 수다 떨고 싶을 때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시간이 벌써 3시네요. 3시에 업로드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내일 만나요. 뿅끝 끝, 끝, 끝.